디렉토리를 바꾸려면 change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cd를 사용하세요 이런 구조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까요? 현재 최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root 디렉토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이고잉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다면 root를 의미하는 슬래시로 시작해서 home과 이고잉을 연속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c d o m c d g o i 을 순차적으로 실행해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g o 에서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다면요. c d s l a 를 하면 됩니다. 또는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도록 약속된 점점을 두번 실행해도 됩니다. 물론 연속으로 입력해도 되겠죠.